왜또 이제 와서 아님 척하는 건데? 너 보이지? 보이잖아. 이 보이잖아, 이손 보이지? 말해, 말해 이 자식아! 이거 보이지? 전방 2m의 천장. 미친 거 아니야? 네가 c c t v 로왜 신경 써? 보이잖아, 어? 여기 기억나죠? 강탈해간 남의 몸으로 남양 특집 찍으신데. 너 언제부터야? 언제부터 내가 보인 거야? 글쎄, 하필 그날 그 시각 거기서부터. 너 그럼 처음부터 근데 왜말안 했어? 아, 왜안 보이는 척했어? 나 귀신 됐다. 혹시나 지금 보이냐? 라고 안 물어봤잖아요. 혹시 내가 왜. 너 나만 보여? 아니막 다른 사람들도 보여? 자, 응? 우린 또 무시하네. 늘 그랬잖냐. 뭘 기대하니. 뭐 얼마나 대단히 좋은 삶이었다고 저렇게들 매달려들 있는지. 갈때 되면 쿨하게들 가는 거지. 안 그래. 야야야야야. 야야. 싸가지 씨. 나봐요 뭐, 내가 죽여버릴라니까. 아유, 그러지 마라. 아 분에 여러 귀신 접신할 뻔했죠, 내가. 아주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아주. 요새 왕따 안 당해요? 그렇게 평소에 잘좀 하시지. 너 그럼 그 전부터, 그러니까 원래부터, 언제부터야. 뭐, 교수님이 내가 본한 250번째쯤 귀신이라고 해두죠 야! 그거 귀신, 뭐 그런 말 쓰지 마, 고스트. 고스트라고 해, GHOST. 싫은데, 귀신을 귀신이라고 하는 건내 권리고 선택이지. 왜 귀신을 귀신이라고 못 부르게 하는데? 아 됐고, 대체 어쩌다가 보게 된 거야. 어 귀신, 아니 귀신 말고 고스트가. 내 프라이버시까지는 알거 없고. 잠시되게, 아까부터 말이 짧다. 이 자식이 감히 교수님한테. 진심 지금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? 아니지. 포인트는 그럼 지금 왜깐 건데, 쪽 모른 척 하든가. 말했잖아요, 환자부터 살리자고. 내가 또 사람 죽는 걸 싫어하는 체질이라. 오 그런 체질이라 나를 그렇게 부려먹었냐? 다 알면서 일부러? 왜? 놀면 뭐해?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신데. 다 교수님 위해서. 오이고 오이고. 나 심심하지 말라고 그랬냐? 야 이거 근래 보기 드문 청년일세. 라고 내가 감동받을 줄 알았냐? 내가 너를 몰라 이 자식아. 그러면 날잘 아세요? 잠깐만. 우리 집에 같은 것도. 그럼 혹시. 아 그거. 하도 내 새끼 내 새끼 하길래 혹시 집에 숨겨놓은 애라도 있나